<웃음> 헥터쌤의 인사 한번만 해주시면 될것같아헥터쌤니까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돼 인사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선배님, 선배님 하고싶은 말응 안녕하세요 빨리 지금 촬영하고 안녕하세요.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스토리포이지의 <웃음> 헥터쌤님 5대석입니다 아아 이거 보시는 분들 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15에서 <웃음> <웃음> 기정역을 맡은 은민성 <웃음>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 채널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채널 이름은 하리온이에요 하리온 하리온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배우들분 덕에 배우들분 덕에 대성하겠다 <웃음> 이번 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? 어? 배우분들 인사 따기? 아 제가 사실 배우분들하고 되게 어. 내외하는 사이였어서 음,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양소민입니다 마음은 학생이지만 여기선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는 <웃음> 홍일점입니다 저희 <웃음> 예, 다들 근무환경이 괜찮다고 하는데 <웃음> 그냥 좀 외로워요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와 팀스다 팀스 <웃음> v 로 Q 센스 대박 <웃음> 감사합니다 안녕 3초만 나와라 3초 3초요? 지금 응. 이게 21초 찍혔어요 응. 신스토리 보이저 보러 오세요 와 이쁜 네. 오명감독님이 계십니다 어? 팀스를 보러 오시면 되고요 여기 압타도 있어요 다 찍어도 돼요? 안될거 같은데? <웃음> <잘못 웃음> 네 진짜? 어 우와 불려간다또 불러서 좀네 다녀오세요. 이거 저 브이로그 하는데 아, 네. 유튜브 올려도 돼요 혹시 네?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? 네.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타입니다또 귀여운 소피. 반가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인사. 저 이거 유튜브 브이로그인데 아, 예. 올려도 될까요? 네. 네. 항상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힘든 시와 <웃음> 대배우다 대배우 <웃음> 대배우다 와 여러분 힘든 와중에도 항상 화이팅 하시면서 네.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공식 채널 아니고 제 개인 채널인 거 다들 알고 <웃음> 계시죠? 제한민국 <웃음> 화이팅 <웃음> 오, <좋아! 웃음> 꺼져라 그만 웃요와 감사합니다 할 준비하는 건가? 할 준비? <웃음> <웃음> <인사>! <웃음> 어, 뭐야 그게?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웃음> 팀스야 팀스. 팀스입니다. 저 유튜브 하는데 혹시 올려도 되면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어떤 인사를 하면 되나요?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? 안녕하세요 <웃음> 녹과 <목소리> 그, <노> 좋아요. 독과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와 감사합니다. 저 유튜브 하는데 올려도 돼요? 아요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되게 안 친한 거티 나잖아요. 빨리 친한 척 해주세요. 안돼왜 빨리 친한 척 해줘요? 어, 거의 한 여섯 일곱 작품을 같이 했고요. <웃음> 오늘 성으로 대할 날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올린 올린다고 얘기했어요죠? 감사합니다. 그냥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보이즈의 데이킨 역할 맡는 박은진입니다. 이거 기타가 왜 여기 있어? 그거 무대 감독님 거예요. 내가 내 유일하게 칠수 있는 거 가능하지. 아 진짜요? 제대로 찍어야지. 한참을 찍을 나? 잘 보셔 이 조지아 맥브라이드 쳤다 유일하게 칠수 있는 팬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니요 맨날 틀려서 <웃음> 바카스 드시고 이마 화이팅 하십시오. 바카스를 먹어야지 이마가 할수 있어. 약물 고기하고. 이렇게 올릴게요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